차분해야돼 차분해야돼 정말 와.. 전작이면 12.5% 젖대 대박사건 레전드네 진짜 이거는 근데 솔라리안 프라임 스면 끝나지 않을까? 아 뭔데 이거 왜 사라져있는데 아케에다 불작 썼어? 오?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, 에이 참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하네 전장 야 이거 너무하네 <목소리도> 아,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 <목소리도> Wow, g o i a n d a o i n g to t a m o n g a b e I'm g n to p t o i u t i t b e g o a d o i n b a m a e i t p o i b e n e t n e t 죽으면 못잡잖아요 <웃음> 그렇지? 더 좋은거 훔쳐 그래 3정비 웅장해진다 나의 침칠 <웃음> <웃음> 정배정배 3개나 되기 때문에 적당히 크다 싶으면 가져와 영입해 또 영입해 쓸어 담어 뭐. 다 될거야 3체력짜 요건 어디다 갈까? 아 그렇구만 그만 내줘야 돼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